주식에서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겨라. 또한 편하게 투자하라. 사람들마다 제각각 다르겠지만 주식을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절대 주식에서 승리할 수 없다. 또한 마음 편히 투자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질 수밖에 없는 곳이 이 주식판이라는 것을요. 주식에서 무수한 기법 및 이론이 존재합니다. 어차피 주식을 배운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기법 및 이론을 접해봤을 겁니다. 주식에서 지나치게 매수매도를 하면 오히려 실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참고로 스케일 고수님들은 제외하렵니다. 괜히 미움만 살 뿐이니. 하지만 일반 투자자가 그 매매를 따라 하다가는 코피 터지기 십상입니다. 결국 스케일 고수들은 자기만의 무엇인가가 존재합니다. 뭐 별거 없다지만 설마 없을까요? 고생하신 만큼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대다수 불라방들은 특히 검색식을 사용하면 거의 고점에서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1% 먹으려다가 마이너스 5%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뭐 동호회 추천 종목도 많을 것이고 당연히 추천해서 수익률 한 5% 정도 나오면 5 0 이익 실현 외칩니다. 또한 그 종목이 뉴스로 호재성 뉴스로 주가가 잠깐 반짝했다 가라앉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너무 샀다 팔았다 잦은 매매는 득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팔았는데 올라가서 추격매수 이러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증권사와 국가의 세금을 잘 내는 투자자보다는 매 계좌가 불어나는 투자자가 됩시다. 괜히 고수님들 따라하다 코피 쏟지 마시고 추세가 살아있다면 차라리 들고 가십시오. 차라리 팔려면 50%씩 매도하십시오. 주식에서 어떤 매매가 가장 좋다. 정답은 자기에게 맞는 매매가 정답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초단타를 친다면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격입니다. 아니면 맨땅에 헤딩하는 격입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최소 며칠은 가져갈 만한 종목을 찾아서 베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생활 중 회의나 업무 중에 매수매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항시 HTS를 볼수 없다는 것이죠. 단타 종목을 샀는데 하한가 300만 주 쌓였는데 대응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오르기는 느리지만 빠질 때는 주구장창 빠집니다. 자기도 날아가는데 손실보고 기계적으로 파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물타기 물타기를 하다가 기중이 늘어납니다. 결국엔 가끔 몰빵의 신용을 더 써가며 버팁니다. 그러다가 남들 투매에 같이 던집니다. 던지려는데 받아주는 물량도 없습니다. 더 빠집니다. 사람들의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재수없게도 매수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가가 한 번에 망가질 때확 미끄러집니다. 전업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 레벨이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엔 대형주 위주의 포트와 소형주 위주의 단타를 합니다. 트레이더는 한 달에 생활비는 벌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생활비는 단타로 벌고 대형주로는 내 월급을 벌려고 합니다. 전업투자자들의 대부분의 테마주 위주로 하실 겁니다. 거의 대형주 매매는 그리 많이는 없더군요. 그나마 요즘 같은 장세에선 대형주 소형주 할거 없이 점점 잡조화되어가고 있습니다. 트레이더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디 아들이 먹는 과자 한 봉지 값도 안 되는 주식은 대박 아니면 한강을 갈 확률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곧 상장 폐지의 계절도 다가올 터인데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주식 좀 사서 보유하면 저기 미국 다우나 유럽 지수 보는 것도 힘든데 천원 미만의 동전주 하다가 언제 주식 상장 폐지 될까봐 발뻗고 자겠습니까? 그런 종목들은 오늘 장중 상한가에서 하한가로 밀어버리기 십상인 종목들이 대다수입니다. 정신건강을 위해 그래도 천원이의 종목은 매매하십시오. 금액에 따라 포트 구성을 다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몇 백만원대 투자자와 몇 천만원의 투자자와 몇 적대 이상의 투자자는 종목을 잘 골라야 합니다. 몇 백만원 투자자는 중소형주 위주로 하셔야 확률이 높겠지요. 삼성전자 그런 거 하면 평소장에서는 힘듭니다. 몇 천만원 투자자의 경우는 중형주급은 들어가야 합니다. 거래량이 좀 되는 주식 들어가야 들어가도 종목에서 눈치 덜 보면서 살짝쿵 매수매도 할수 있습니다. 몇 적대 투자자는 대부분의 포트를 대형주 위주로 짜야 합니다. 소액 단타 하시면서 주도주를 잘 골라서 몇 적대 투자자가 소형주 들어가면 빠져나올 때 무지 힘듭니다. 내가 때려버리면 하한가 그런 종목 상당히 있습니다. 금액을 늘리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언제까지나 제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금액이 커지면 포트 구성을 바꿀 필요가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듯 싶네요. 아무튼 주식은 여러가지 격언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가장 좋아하는 말이 시간에 투자하라.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과의 심리 싸움입니다. 주식에서 절대 시간과의 싸움에서 어퍼컷 한대 먹고 들어간다면 결국엔 주식시장을 떠날 기본적 요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이 종목이 이제 갓 일어나는 모습인데 매수해서 며칠은 들고 갈 심산으로 샀는데 도저히 다른 종목들은 날아가고 이 종목은 한 이틀 조정준이 날아가는 종목을 잡자 했는데 내가 팔자마자 이놈이 날라가는 거 아니겠는가 결국에 다른 종목에서 피보고 결국 다시 이 종목으로 갈아탔는데 고점에서 쌍코피의 밤탱이 되어버립니다. 주식은 자기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절대로 성급한 행동은 화를 낳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주식시장에서도 과감할 때는 과감하더라도 느긋할 때는 조금 여유를 부릴 줄 알아야 결국 기본 세팅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 반토막 났는데 빨리 회복해야 한다. 나몇적 날렸는데 후다닥 복구해야겠다. 한번 해보십시오. 결국 더욱 빠져나오기 힘든 진흙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우리 조상님들의 말씀이 있듯이 한번 뒤돌아보며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거울도 한번 보시면서 내가 주식하더니 이렇게 인상이 찌그러졌구나 하면서 스마일 한번 해보십시오. 결국 돈 벌려고 하는데 건강을 잃으면 안 됩니다. 주식한다고 해서 성격이 까칠해지면 힘듭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한번 추스리며 공기 좋은 산도 한번 올라가거나 한번 취미 생활 및 운동도 해보시며 여유를 갖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성공하려거든 실패담보다 성공담을 보아야 합니다. 항상 남들이 올려놓은 실패담에서 같이 아파하거나 저 사람은 나보다 돈더 잃었네. 안도에 한숨 쉬지 마시고 성공담에 오셔서 뭐 글들이 좋지는 못할지 언정 얻어갈 수 있는 것 하나라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기본 마음가짐부터 다르답니다. 꼭 성공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